크 몰래카메라를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이C! 이게... 이게이 크록스맨이 전국투어 갔다가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전화로 물어볼게요 네 피디님! 어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오셔서 바로 이벤트 추첨하셔야 돼가지고 바로 찍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록스맨한테는 여기 있는 게 모두 거의 대부분 댓글 쪽지라고 소개를 할텐데 사실은 다 벌칙이에요 뭘 뽑든지 간에 벌칙 벌칙 쪽지를 뽑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예요 대구 안녕하십니까 대구 갔다가 창원, 울산, 부산 찍고 왔죠 오늘 발표날이라서 바로 네. 추첨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뽑는 것보다는 네 이런 거 좋네요 요거, 요거에다가 요거 할게요 아, 휴지요? 여기 딱 뽑기처럼 생겼으니까 아, 네네 대신에 네. 벌칙을 좀 같이 낑겨놓으려고 하거든요 아, 왜 벌칙? 그냥 하면은 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긴장감이 아, 있으면 좀 좋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제가 긴장감이, 긴장감이 아니고? <웃음> 아니 근데 댓글이 꽤 많던데 댓글이? 대략 2400개 정도입니다 그럼 저 2400개를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2400개 안에 벌칙을 3,4개 넣는 거예요? 전체 양의 한 5% 정도?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긴장감이 확 풀리는데? 그거 어. 걸리면 진짜 운 없는 놈이다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네. 좀 자극적인 벌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걸렸으면 좋겠다 조회수 잘 나오게 차라리 <웃음> 첫 번째부터 생각해볼까요? 제가 얘기하면 좀 약한 거 얘기하니까 네. 저보다는 피디님께서 아, 천만 원 내기 한번 사요 천만 원이요? <웃음> 네 100만 원 주는데 구독자한테 진짜로? 네. 개인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이거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와... 500가시죠? 500 가시죠? 네. 500 <웃음> 아 천만한 깜짝놀랐네 한결이 저보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나는 걸려요 무조건 걸려 진짜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ABCD를 또 고를 수 있으니까 천 회? 천 회? 김장감좀 조회수 나오게? 천하시죠천 우리 여기서 머물 겁니까? 아손 떨리는 거봐 여기 앞에 런던베이글에 사람 많잖아요 거기 앞에서 틱톡 챌린지 하나 하기 혼자 가서 그거안돼 진짜 혼자서 <웃음> 그러면은 춤으로 하는 걸로 춤으로 요네뭐 어,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알겠어. 네, 다 네, 네, 네, 사랑해 네, 기 네, 눈썹 네, 네, 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밀어, 네, 네, 네, 사인 네, 네, 네, 이 네, 확률이 걸릴 수도 없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가 그러니까 걸릴 확률. 몇 프로예요? 1 4면은 24개죠. 그것만 해 여기서 응. 으면 되고요. 댓글을 이렇게 짭긴 한데 아이디랑 음. 여기 써 있는 거 댓글 읽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응. 시요 하나만 뽑아 주세요. 좀거어면 될까요? 야 말도.. 야 진짜 말도 안 돼.. 으야 <웃음> 이게.. 야! <웃음> 와나 진짜 소름! 이한번보여요와야 어,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그래. 말이 돼요? 네 그리고 겉대 있는 거한 것도 아니야 쫄악 깊숙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500만 원이 A에 있잖아 네 A 야 어디가 어디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빨리 뽑아야> <웃음> <상황이 많아>. 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 <웃음> 예. 아이씨 거짓말 몇 개는 없어요 진짜? <웃음> 아니 진 <진짜>, 솔직히 거짓말이지? <웃음> <너한테> 까봐 <웃음> 까봐x2 까봐. <웃음> 까봐 까봐. 이거 시청자분들도 못 믿어 이런 까봐요 진짜로 아, 지금 까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원테이크로 가요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갈게요 다 뽑고 네. 그대로 까는 거예요 말이 안돼 a를 해서 5로 갔잖아. 그러면 2를 하면 a로 갈수 있어. 근데 그럴 확률이 없어. 2 e! 어디 가? 어디 가? 와! 와! 와! 와! 와! 뭐예요? 아! 와! 아! 와! 너예요. 아, 테스아 씨. 이거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이 말이 안 돼. 앞에 거 해봐 야 어지망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예요? <웃음> 아 진짜로 진짜예요? 네. 나 진짜 몸이.. 믿겠...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은 당첨자가 없잖아. 빨리 한 번. 아, 해아 이거는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E를 했는데 내가 저쪽으로 막 갔단 말이야. D D. 오케이 눈썹 밀어 미,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괜찮아 나 눈썹 밉다 여러분 와이거치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계속 잘때 가시네 이거, 이거 내 친구 아이디인데 이거 와 이거 보아주면 대박인데 친구 좀 기대하게 보시고 보시고요 면님아 진짜 이거 진짜 말도 안돼 진짜 이거 나오면 자 됐어 몇개늦으셨어요 몇 100개 넣나 500만원 내겠네 이거 이거 500 내야 돼아 <웃음> 미치겠네 비가좀그로갈것 같아 비가 500으로 갈것 같아 내 말은 맞은 적이 없으니까 비 오지 마라 오지.. 오지 마라 뭐야 오지 마라 어디 가 어디 가 어! 어! 어! 맞지? 맞지? 와! 와! 이게 진짜 운 좋은 거야 이게 진짜 흔적인 거야. 말이 안 돼. 이거 너무 심해요. 한번 흔들어도 돼요? 아니 말이 안 돼. 지금 여기서 몇장 뽑는 거예요, 그럼? 24개 정도 뽑아야 돼. 이거 무조건 내라는 거네. 아 4장 뽑았는데 네개다 나왔어. 확률이 너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 이거 아, 봐. 뭐,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벌칙.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이것도 <웃음> 이게, 이게 말이 돼? 장난하냐고 이거 진짜 깜짝이야 <웃음> 아니 어떻게 뽑으면 걸려 이런 이씨 이게 이씨 야이 말이 되냐고 이게 다 벌칙이지 이거 벌칙 벌칙 벌칙 에이 에이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짜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하나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웃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한번 하는 걸로 몰텐에서 농구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반 농구공 여섯 개랑 이 3X3 공인구 두 개. 야, 이게 대박인데요. 와, 슬램덩크 농구공이에요. 뭐 있고, 슬램덩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윌슨. 윌슨에서 이 작전탄. 이건 이제 공기압 측정기. 개인 폴백. 가방에게 달고 다닐 수 있게 다 클립 뛰게. 네. 미니 꼴대. 이제 훈련용품인데, 푸더크 예. 훈련하는, 훈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개인 훈련용품입니다. 전자 휘슬. 레트로 감성으로 옛날 예전 휘슬. 이렇게 부는 거. 이것도 공기압 같은데요? 예. 이것도 이제 훈련용품. 이거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하지? 깔때기. 땅바닥에 농구 코트 라인을 그린, 그리는 키트. 공, 공기주입기 이것도 공기주입기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다 NBA 제품이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할스바나에서 양면저지 다섯 장을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 것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윌슨, 몰텐, 할스바나,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10만을 향해서 열심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